아, 깝다한명만더 잡았으면. 오케이 렛츠고 근데 그 원리가 대체 뭘까? 신기해요 로퍼무님 안녕하세요. 더블 킬.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마시겠지만 울베? 아군이 승리하였 아, 깝다한 명만 더 잡았으면. 개그발이 라고 오늘 올린 영상도 첫판에 킬 했거든요 꼬레 똑같은 걸 한번 아, 아, 곳에 산 걸까지? 야있어 있었... 미션 완료, 아군이 승리하다들 어서 오세요. 무난하게 잘 먹힌단 말이죠, 일창빙 뭐야? 어, 언제 오셨노? <웃음> 형 채팅 치길래 깜짝 놀랐네. 놀랐... 희원이 님, 안녕하세요. 아, 그런가? 편하게 해서 그런가? 자, 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저의 샷발의 원천은 재미다. 방금, 첫판 재밌었어요. 사람이 의욕이 생겨야 되는데. 역시, WS님 만나세요. 아, 뭐야, 1층 있네. 큰통이 밀려서 저기 있구나. 야 일단 1대스 이번에도 1창피 가스 먹혔겠노 그죠? 근데 이거 공격이 너무 이겨버리면 또 각이 안 나오는데 원래 미션이 없을 때는 딱 은연중에 전 그것만 생각해요 이거 유튜브 가 만들자 <웃음> 유튜브 가 만들려면 최소 어, 스나 25킬 근접은 가야되고 돌격은 이제 거의 한 20킬 후반대 이상 요새 너무 근데 선이 높아졌어 옛날에는 임팩트 좀 괜찮은 거 있으면 그냥 제가 그런 것도 막 올리고 했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게 커트라인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뭔가 이상하게 좀 킬수 돌격한 20명 킬 이런건 잘 안올리게 되더라고 20킬 초반때 만약 빡빡이면 몰라 어? 엄삼 형님 안녕하세요 클리넌 가입이요? 그 매달 회비 3만원씩 있는데 괜찮나요? 자한번더 응? 1차 하나 가재형님 산박 산박으로 옮겼네 미션 없을 땐 미선이 생각하라고요? 미선이 그가 짱 짱고 엄마 아니에요? 야, 그러면은 삼룡님만 매달 회비 3만원씩 내시겠네. 까비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아, 나 자꾸 그런 생각다 아, 그, 그 생각하면 안돼 너무 이게 좀 뭐랄까, 억제이 자꾸 억제이 같은 것 같아. 그니까 강퇴당할까봐... 그니까뭐 하면은 뭐 할까봐. 아그 3만원 입금을 제가 하는건가요? 그러면 그러면은 가입할 오케이 자 다시 갑니다 이번에 셔터만 조진다 어디갔나? 뭐야 야샷 어무야 내 샷파 아이고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뭐야 운영님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스나이 시키리 10만원이요? 와 훈자님 감사합니다 10만원 나 있다 사명님자그월 3만원 지급 가능할땐요 아이고 훈자님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번판부터 가나요? 이번판부터? 와 명절이니까 스나이 시킬리 10만원 알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동성님. 어, 우동얼마뇨 세븐년이어서세요. 다음 판부터라구요아 그래요. 관영님 안녕하세요. 나 그래도 꾸준히 개조가니까 괜찮겠지. 이번에 역할게요. 아, 셔터잘 먹는다. 이게 뭐야? 어. 아니, 가정님한테 세번 죽었다. 저 사킬 중에 3, 3킬이 나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음 바부터 자, 이번판 다시 집중해 볼게요. 커피를 안 땄노. 세배, 저 지금 보이진 않지만 지금 마음속으로 세배 올렸습니다. 이미. 자, 세뱃돈 감사합니다, 형님.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칸탄타 칸타타 이거 스위트 아메리카노데. 인좀 밍밍하네. 숨을 해서. 별이보다 동생이신데? 아, 용원이 버서고. 아 나는 꼰대가 되기 싫어서 말이야 라떼 말이야 셔터 삥 하나? 아이언마 하나? 뭐야 방금? 아이쯤까중 뭐야? 야 이거 첫 판이랑 다게 너무 멍때리는데?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너무 나대면 안 돼. 나 서, 서, 스타트 천천히.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아니 근데 나보다 킬 많은 사람인데 수비에, 아니 공격에? 이러면 안되지 바로 가자 자 30개 할게. 30킬 도전 30개 도전 집중 그. 통동이밀린지 않았나? 뭐야 콩맞아셨구나 짝 뒤에 맞나? 야하 20대가 여기 있어요 저 별, 별이도 20대고 어2 0킬 아직 늦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지금부터 빌 받으면 돼. 괜찮아, 괜찮아, 할만해.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했어둠 시리즈가 뭐예요? 게임이에요? 그대와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야, 1초연님 어서오세요 나르허도 아, 아 그래요 그게 이제 뭐 거의 카스랑 비슷한 시절인가 월일창복도 계속 깔란다까 문요. 그래서 아. 큰통에 있다가 저백까지 간 거야? 짜증 지대로다. 옛날에 저기 개콘 뭐였지? 두 사람 레드 타이거스라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자, 5대 5. 브라더님 안녕하세요. 신봉선파샷 어, 이건 내게 아닌데? 타이밍 지르고 와 되게 치열하게 잡힌다 미안합니다 킬만 쏙 빼먹기 다문네핑두개더 아, 비슷한 타이밍 차디꾸레이. 아군다점나이다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클레너 모집은 진짜 이게. 제가 모집한다고 생각하시는게 아니고 어 클랜에서 정식으로 아 아깝다 이거 아. 그러니까 이번 클랜원 모집은 아무래도 지금 있는 클랜원 형님들이 밥값 이상은 다 하시니까 못해도 그냥 뭐 밥값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기본 작업 같은 거는 좀할줄 아셔야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아예 초보분들이 오시면 안 되고 또 어느 정도 그래도 작업을 좀 그래도 나쁘지 않게 한다 생각되시는 분들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지를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운영에서 손을 점점 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생각했던 처음에 클랜 만들었을 때랑 다르게 지금, 지금 기존에 계신 분들이 너무 이제, 어 정식 클랜만큼 또 잘해지셨고, 또다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왔기 때문에 제가 그 클랜을 물을 순 없고 앞으로도 계속 같이 이제 어 좋은 인연으로 갈 건데 새로 오시는 분들도 아무래도 실력이 너무 너무 부족하시면은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쌓일 거 아니에요 제가 제 시청자라는 이유로 답답한 거를 참고 지낼 수만도 없고 그죠? 워낙 고인물이 고인물 게임이 돼버린 승포기 때문에 어느정도는 좀볼수 밖에 없습니다. 실력은 그래도 저는 일단 한번 도전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아예 아무것도 그냥 해보고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뭐야? 누가 설 줄이라켰노? 또 하나 더. 아, 아쉬운 부분이 많네. 경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와 이제 유튜버로 BJ로 이렇게 만났는데 막상 클랜에 가입하고 나서 어떤 실력적인 이슈로 인해서 클랜원들과 마찰이 생긴 후에 그 뒤에 방송을 다시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뭐야? 나는 클랜도 일부러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었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건데 시청자분들이 오히려 떠나가는 상황. 그런 일들을 어, 또 갖다 보니까 이제 아, 클랜원분들 모실 때 애초에 좀 신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클랜에 가입하고 싶더, 싶어 하시더라도 이 클랜 자체에 대한 거는 조금 신중하게.